기름, 참기름이 아닌 동의보감에 나온 그 산초기름 산초를 수입해서 일반 기업이 만든 게 아니고 경북, 문경, 영순농에서 조합원들이 직접 산초나무를 키워서 그 열매를 수확해 만든 신뢰와 믿음의 농업마크를 달고 나온 천년의 문경산초기름 되시겠습니다 고급스러운 포장지와 모던한 디자인으로 출시된 천년의 약 문경산초기름은 기관지, 천식, 가래, 기침 피부질환 개선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이 산초기름은 공공에 한 숟가락씩 섭취하시고 영수능력 계좌로 직접 7만원 입금하시고 공모사 552에 6,900원으로 전하시면 영수능력에서 1 0으로 직접 발송해 드립니다 이건 설 선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얼른!